어, 맥주가 12불짜리 왔고요 음, 야채가 들어간 소고기하고요 그리고 볶음면을 시켰는데 가격대가 40불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담배를 핍니다 실내에서 지금 <웃음> 아 여기는 지금 뭐 사진 찍어도 된다고 해서 가지고 그냥 막 찍으래요. 이거 잘, 이코이이 초고기. 你个我飲没飲我了我是弹励要我是弹励了我是弹励了我是我是弹励了我是弹你我要弹励了我是弹励是我是弹励了我是我是弹励 <목소� Broadway> 상하이는 괜찮았고 상하이는 북경은 저러 저러. 어. 봐봐봐. <자오나>. 어, 많 먹어. 감 아치킨. 아, 아이 <치킨?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좀 아까 거기 식당 진짜 죽이네요 아재들의 성지그좀 <웃음> 아까 그 볶음면하고 그 다음에 초이삼이 들어간 소고기 그리고 맥주 4병이 해가지고 홍콩달라 180불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한번 찍어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홍콩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오